안녕하세요. 살구예요. 구독자 1000명이 되었어요. 너무 기뻐요.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예고드린대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.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.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부터 2016년 11월 6일 자정이 넘어가기 전까지 지금 이 영상 댓글에 이벤트 참여합니다. 라고 남겨주시면 댓글을 남겨주신 분 가운데 두 분을 추첨해서 저번처럼 원하시는 인형을 만들어 보내드리려고 해요. 당첨자 공지 날짜는 11월 8일 저녁 6시에 발표할게요. 항상 관심있게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.